오늘은 강산 강염기 적정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볼거예요 우선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강산 강염기 적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의 대표적인 것은 염산이 있고 강염기의 대표가 되는 것은 바로 수산화나트륨이 있는데 오늘은 염산이 분석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염기 흰 수산화나트륨이 적정제가 되는 문제를 풀어 볼거예요 우선 분석물은 비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분석물인 염산과 그 다음에 중류수가 함께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지시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시약은 중화적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화 적정을 하면서 일정한 pH값에 도달하게 되면 지시약은 스스로 색깔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이 지시약은 반드시 분석물에 한두 방울만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지시약이 전체 반응에 있어서 절대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분석물인 수산화 나트륨은 이렇게 뷰렛 안에 있고 뷰렛 끝에 달려있는 이 마개를 통해서 한두 방울씩 천천히 분석물에 적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중화적정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세로의 값은 이렇게 pH의 값, 그리고 가로는 적정제의 부피로 나타내고 주로 단위는 밀리리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 커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 가파르게 오른 지점에서 가운데 있는 점을 당량점 혹은 종말점이라고 부릅니다. 강산 강염기 적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당량점에서의 pH값이 무조건 7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mL에 0.01몰의 염산이 이때 염산은 분석물이될 거고요. 5리몰의 수산화나트륨에 의해 적정된다. 수산화나트륨은 이때 적정제가 되죠. 이때 각각의 부피에서의 pH값을 구해라. 첫번째는 시작점, 두번째 당랑점 전 50%가 적정되었을 때, 그 다음 당랑점, 마지막으로 당랑점 이후 10ml의 수산화나트륨이 추가되었을 때.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한번 오른쪽에 정리해서 써볼게요. 우선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당량점에서의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구하게 될거예요즉 적정제의 부피가 될 건데요. 이거는 앞으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이 당량점에서의 부피를 구해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량점에서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염산의 몰 농도와 염산의 부피는 반드시 수산화나트륨의 몰 농도와 당랑점에서 부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위의 식을 통해서 당랑점의 부피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게 되면 계산을 하면 0.02L가 되고요. 즉이 0.02L는 다시 20ml가 됩니다. 즉, 당란점에서 수사라 나트륨의 부피는 20ml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시작점에서의 pH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작점이라는 것은 아직 적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물 안에는 염산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물 안에는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이 있고 이때 수소이온을 통해서 우리는 pH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염산의 농도는 총 0.01 몰이고요. pH값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염산의 몰 농도를 대입을 시켜주면 은 바로 pH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적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바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로그 0.01은 바로 pH값 2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란점 전 50%가 적정이 되었을 때인데 이때 당란점에서는 20ml가 적정이 되었기 때문에 50%라는 것은 즉 수산화나트륨 10ml가 적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현재 분석물에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때 염산의 농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를 전체 부피의 값으로 나눠주는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의 비커에는 분석물인 염산의 부피와 함께 적정되어진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가 더해지면서 원래 있던 부피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식에 마찬가지로 문제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때 원래 있었던 염산의 부피와 적정에 의해서 더해진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더해준 값을 전체 부피의 값으로 사용해서 공식을 구하게 되면 바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pH값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로그 그리고 2.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이것은 다시 pH값 2.6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당란점에서의 pH값은 무조건 7이 된다고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7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란점 이후에서 pH값을 살펴보게 된다면 당란점 이후로부터는 OH-이온이 급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H 이온 대신 OH-의 이온의 몰 농도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역으로 pH값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게 될 텐데 우선 다음과 같이 OH-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OH-를 함유하고 있는 수산화나트륨의 농도에서 마이너스 염산의 농도를 하고 다시 전체 부피로 나눠주는 공식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다시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 역시 총 부피인데 방금 3 10ml의 수산화 나트륨과 10ml 원래 있었던 염산의 부피를 더해준다면 다음과 같이 OH-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pH는 1 4 p o h 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로그값으로 구하게 되면 14 -로그 값의 1 4로그값에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게 되면 pH값은 즉 11.1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한 값을 가지고 적정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